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자선물 김덕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영국의 감세안 관련 우려가 완화된 데 이어 견고한 산업생산 발표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경기침체 이슈가 완화된 모습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금융주의 성장이 뚜렷하다는 소식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대 이상 상승하는 등 금융주에서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또한 넷플릭스는 양호한 실적 발표와 가입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장마감 후 시간외로 14% 급등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500플러스 국가들의 감사에도 하락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1,400만 배럴 추가 방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활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고 소비자가 0.6% 제조업이 0.4% 증가하며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개별 기업의 실적 호재와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에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0%, 매도 50%로 매수와 매도 비율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정되며 11,8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만 8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500포인트까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9일 금일주요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9월 건축승인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54만 2천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153만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 30분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988만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하락한 138만 배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1.03달러로 이전치는 1.44달러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 t 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스코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 실시간 미결제 약정 및 실시간 체결 력등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계자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